안녕하세요. 사바브로캐스트스토리티션입니 이제 날이 허생하겠습 오늘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저녁 1시앤뮤이션 스토바 람투 션. 미국의 170시 의 뮤지션. 사바 오버마트를 지금 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의 칼럼 인터뷰 시간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창목치고 애플사 스티브잡스의 영웅을 찾은 것입니다. 기서대한 필드폰입니다. 많은 시청 자아요 요즘 말이죠. 유튜버님들이 말이죠. 굉장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유스러운 직업이 찍어 드리 말이죠. 아, 어떤 회사의 말이죠. 목 매워서 음, 있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가족의 생계 때문에 음, 가족들의 악기나 생계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 한 곳에만 말이죠. 한 곳에만 있으면요. 절대 세상을 음, 잘 깨우치고 아하게 말이죠. 다른 일때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말이죠. 어떻다는 말이죠. 시장에서 장사도 한번씩 해볼 줄 알아야 돼. 일부 누구로 그렇게... 음, 장사도 별 필요도 있고요 음, 최고의 입바닥 부터 음, 배어서이에설치 있는 그런 능력을 깨우칠 차라리 그래서 말이죠 요즘 어려운 사람도 궁금합니다 음, 저, 저 힘들어서 잘 살한다고 하는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음, 굉장히 잘 살아요 차도 있고 말이죠. 어, 집도 있고 이런 분들 저 사람보다 긴생활하요 그러면서 어,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고 제 사람도 많이데 했는데 제 말을 잘구해요 음. 어떤 일이든지 말이죠. 음, 이쪽 회사에서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잘 다녀는 회사에서 그만 등록이라는 말 어, 데 음, 이쪽 회사에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만히 그냥 있어요. <웃음> 그리고 말이죠 다른 회사를 찾아로도 괜찮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렇게 음, 회사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말이죠. 깨우친 바가 있어요. 세상을 좀더 넓게 기습니요한 곳에만 있으면 말이죠. 그 시야가 말이죠. 한쪽만 보입니다. 보시면, 음, 회사를 이쪽에도 보이고, 이쪽에도 보는 말이죠. 시야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제가, 음, 그런 거 말이죠. 천문학적인 <웃음> 숫자에 대한 것서 진실입니다. 뭐 그렇게 이러한 일도 해보고 저러한 일도 해보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회사에서 식당이나 말이죠. 있던 장사를 하는 분들의 밑에서 한번 있어도 보고 말이죠. 그 게임 쳐봐야 돼요. 자신감 생기요그 남들 앞에서 말이죠. 어떠한 일이든지 말이죠. 나서서 학습하는 능력, 음, 음, 음. 그 요즘 자살하려고 할시는은 그런 거죠. 이렇게 그거 생각 안 돼요. 만 원만 있으면 말이죠. 만 원만 있으면 당장 일을 시작해서. 음, 어떤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신있습니다. 만 원으로도 말이죠. 0만 원으로 는 기업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음, 사부아브로 캐스팅을 세우고 성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드지만 말이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어려운 건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받으면은 말이죠. 어,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그리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여기 애플사까지는 하나그룹, 대한항 롯데그룹 같은 거. 전승환 보는 거. 여러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 방면에.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야로 말이죠. 종종 어, 체됐어요 바로, 전자산업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분이 넓어졌습니다. 전자산업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분이 삼성전자, SK, l g 전자 아, 룩대구, 푸마, 기아전차현대전자 이렇게 표시 거지. 어, 기본적인 어, 디자인 기본적인 에로 말이죠. 내리디자인입니 삼성전자의 워치품 있죠? 워치품. 그게 제아이디어 삼성전자의 플렉스 워시 있죠? 그게 제전성의고민의아이디어 스타라이프 제품. 그리고 삼성전자의 냉장고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털레이트전 본인의 아이디, 전자상업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를 보내서 재분석 토대로 개발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판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삼성전자 삼성페이 전자나본인의 전자상업 아이디어 토대로해서 만든 것이죠. 삼성전자 아티브로도 하는 것이죠. 처음에 팔 것이죠. <웃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삼성전자, LG전자, SK, 그리고 기아자동차, 3대 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는 원터치 기능이죠. 스타트 기능이죠. 이렇게 시동에 걸리는 거죠. 제아이디어진니다 아이디어로. 개발이 되는 것죠 그리고 워치펀하고 연동 기는이 있죠. 워치펀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아이디어도제아이디어입 아쉽게도 말이죠. 이제는 대한민국 기업에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아직 집을 입고 노상하더라도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애플사에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이죠. 한곳에만 네. 예, 네. 엉매이지 마시고 있죠. 음, 젊은 시절부터 말이죠. 여러 곳에 시업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도 그렇있죠 그리고 음, 사업이 말이죠.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말이죠. 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음,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 전자산업 아이디어 분서를 음, 쓰는 말이죠. 기억 하면 말이죠 대한민국 기획에서는 1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장을 쓰면 10억원입니다. 그렇지만 제 전자산업 아이디어의 재산적 가치관이죠. 미국으로 가면 말이죠. 1조원이 됩니다. 진실입니다. 1조원을 감지하 평가를 해서 음, 저에게 정보를 메시지를 보내줍 그러한 것이 말이죠. 제가 음, 어떤 일이든지 말이죠 이쪽에서 뭐,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갑니다. 다른 곳으로. 거기서 또 일을 합니다. 다른 곳다 해봤습니다. 냉동기도 가봤어요. 냉동기 음, 회사에도 가봤는데요. 냉동회사에도 말이죠. 배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정수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제가 알게 해서 인사를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었죠. 그러한 냉장고 정수기에는 말이죠. 회는 엄청난 비밀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제가 인사를 보냈지만, 그래도, 음, 겉모습만 느낀 거죠. 저한테 음, 뭐, 장면도 구하고 저도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음, 제품을생산했다는것니죠더 <웃음> 좋은 제품이 생산됐습니다. 청난비니다 이것은 이 애플 사용을 가져오는 것이죠. 저번에 유튜브에서 음, 방송했던 이대형님이죠. 음, 그런 방송이 들은거죠. 에어비클 거, 엄청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해서 회사에 옮겨서는 네. 제가 전자산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또 다른 네, 네. 몸을 낄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년에 해고될까봐 전자로 안내하지 마십시오. 다시 가면 모르 시장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싶습니 음, 굉장히 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장사들이 될수 있고, 엄청난 재산을 음, 어수 있는 음, 사업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드, 레 스팟업을 했